아, 아 여기가 어디지? 아, 비행기 아맞다 아, 어, 살았다. 어어 촘촘+ 촘촘+ 촘다좁좁좁촘 촘촘+ 촘촘+ 촘촘+ 촘주세요어촘촘 가야 되지? 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촘+ 촘 무언가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 변해버린 좀비, 좀비 세상에 와버렸다. 살려주세요! 어 마을이다. 아아 아, 아무도 없나? 정말 아무도 없는 건가? 아 배고파. 저기 아무도 없어요. 어 뭐지? 저저저... 사람이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안 되게 아, 더 따라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저긴인데 어디로 올라가지? 아, 아, 아, 뭐... 뭐야! 저기... 조, 좀비 무족이야 어, 어... 좀비! 좀비! 어떻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살려주세요! 아저씨! <웃음> 오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 아, 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밀의 물인가? 이런, 이런 비밀의 방이 있다니 아, 정말 다행이야 어? 저왼 상자지? 뭐야 이거 어 편지가 있다! 이건 뭐지? 이 상자를 이상자를 열었다면 넌, 넌, 넌 마지막, 마지막 생존자가, 생존자가 될, 될 것이다 백신은? 백신은 뭐야 어디 있다는 거야 흐려서 잘안 보여 그, 그 백신으로, 백신으로 세상을, 세상을 구해라. 구해라 잠깐만 여기 총 있었는데 그래 다행이다 총이 던게 얼마나 다행이야! 좀비들을 다 죽이고 백신을 찾으러 가자. 고봉가 너라 할수 있어. 좀비 녀석들 덤벼라 야! 저리 가나총 있어 저리 가라고 이 좀비들아! 야! 일단 여섯 빠져나가자. 야! 야! 저리 가! 아! 그만 따라와! 어차지 아. 아. Well.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제발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저요 엄마 저요 엄마 저마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봐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야, 야, 야, 안 들리지? 야 <웃음> 아, 아, 바구왜 나와 아, 살리줘 아, 바구왜 나오냐고 아, 이놈의 바구 진짜 아, 똥꼬마구 그냥 막던가했어야 되는데 아, 일단 백신, 백신부터 찾아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어? 총, 어? 총소리다 사람이다, 사람 저, 기가 분명히 야. 어? 사, 사, 사람이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 어 나만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만 너도 살아있었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 바이러스를 만든 박사란다 근데 그만큼 그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이촛불로 변한 거야 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아저씨 저 앞에 병원 보이니? 저기 병원이 보여 아저씨 그곳 3층 가면 백신이 있단다 그 백신을 뿌려 온세상에 뿌리면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갈 거야 아. 제발 제발 아. 아저씨 죽으면 안돼 아저씨 알았어요 저 병원 3층 제가 꼭 백신을 찾아서 이 좀비 세상을 다시 돌려놓을게요 가자! 와 너무 많른데 저리 가! 나는 백신을 구하러 가야돼! 아이 쪼말네 녀석 진짜 귀찮았네 아! 저리 가라고! 아 너무 많다 큰일났다 아! 저리 가! 잘려줘아 어떻게 들어가지?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에이라 모르겠다 보라겠다오지말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삼오 가야, 가야 되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저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백신, 아오오야오오가오오오오리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만 와 여기 있다 백신 이 백신을 내 코에 꽂고 방구를 끼면 분명히 효과 있을거야 간다 거북이 백신 방구